안녕. 있는 건가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어이러 <웃음> <잠시, 잠시> <웃음> 어, 왔다 어안 떠요 왜안 아, 떠지? 어. 야 잠깐만 <웃음> 아, 아, 가지 아, 되게 석아 아, 아. 진짜 <웃음> 언니, <웃음> 언니 제가 아입는데 진짜 부 <웃음> 나 진짜 못 입었는데 이랬어요 진짜 나 무슨 사람 그렇게 무한한 뭐 거같 오늘 파티같은데? 오늘 파티에요 할요야내땅 오늘, 오늘, 오늘. 배고사서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웃음> 봐주세요 여러분 뭐. 봐봐요, <봐봐요> 저도 t h i 나왜 돌아갔니? 돌아가 t we are g o i 이 g to 이거 진짜 매워요. h i s is a girl. This is a girl. 것 h i s is a girl. This i 먹 a girl. t h i 어요 s a girl. This is a g i r 아나 그니까 어제는 컬라가 지금 컬러 드시는 시간 아니 어제는 아, 진짜, 진짜 <웃음> 음, 많이 먹었어 어제는 예, 진짜 아, 진짜 많이 먹었어 이 근데 진짜 많이 하세요 이 너무 는 10시. 10시. 1등 10시예요. 분 일본은 10시. 9분, 10시. 오늘 어땠어요? 에? 에? <웃음> 어땠어요? 그냥 응. 맞아요 응. 굉장감 나왔어. 맞아. 날씨만큼 굉장히 열기도 뜨겁고 뜨겁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와. 불태웠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 이렇게 태본에 미션이 계실 줄 몰랐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쓸려고 지고 계시는데 멘트도 그렇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또한번 감동 받았습니다. 미션 여러분 정말 언제까지 감동해 주실 거예요? 민주가 잠깐 축복해 주세요. 민주가 애교가 많이 낸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귀여웠어. <웃음> 귀여웠어. <웃음> <웃음> 야바이 아이 아이 약간 매워 아진 이거 매운거 매워는 거야요 지금? 내가 엄마한테 사준 약간 이거 안 매운 맛이 있다고 참 좋아하는데요? 이거 약간 파란 색깔인가? 음 아뇨, 뭐 너무 딸려서 오 먹었던 지어도 딸려서 뭐였지 이름이? 오 먹었던 거야뿌 커리? 자, 한 발음 잘해야 돼. 푸파퐁거리, 푸파퐁거리, 푸푸거리리자봐 어? 재밌다, 재밌다. 푸파퐁리 해봐. 푸파퐁거리, 푸파퐁거리, 푸파거리푸파거리 아, 푸파거리푸파거리푸파거리 얘가 웃을 편이 없어. 야야야, 어? 아어 맞아. 아니하세쭈쭈 낚낚쭈쭈, 낚낚쭈쭈, 낚낚쭈쭈. 먹방 <웃음> 먹방? <웃음> <웃음> 먹방? <웃음> <웃음> 이거 보고 가 이거. 하지 않 있어. 이거 뭐야? 새우볶음밥 새우볶음밥. 맛있어너 맛있어. 응? 뭐야? 먹방이에요? 응. <웃음> 네, <웃음> 그어아바뀌어 아, 아, 먹방이 아니었는데. 네. 뭐는데 그냥, 그냥. 네. 나는, 지금 씻으려고 그랬는데, 씻기 전에, <목소리> 위즈한번 보고 자려고, 아. 언니 씻어야 돼요. <웃음> 아, <근데 웃음> 동점. 동점. 잠깐만, 너는 바지 뭐니, 그거? 언니! <웃음> 왜 우린 <우려도> 누가 선택하지 <웃음> 마! 언니, 언니. 이거 뭐예요? <웃음> 무슨 소리야? 너의 그 짧은 바지가 난더 슬렸다. 맞아. 빠이빠이 좋아. 촬영할 거야. 네. 언니, 언니 씻어야지. 언니 안 씻냐? 아, 씻도 없어. 뭐, 무슨 소리야? 또 이, 자, 이상한 소문나! 자꾸 질문하게 질문해. 문이야이야질문어야질이이오늘오늘 아, 오늘? 오늘? <웃음> 아, 아, 오늘? 아, 오늘? 아, 응. 아, 아, 오늘? 아, 아, 오늘? 아, 아, 나 출시해서 아, 아, 아, 사랑해요, I love you. I 낭 o v e 낭 o u I love y o 낭 I l o 로 합시다. 좋아 l o love you. o e I love <웃음> 아니, 뭐. <웃음> <웃음> 아, <아이> 죄송해요. <까맣어>. <웃음> 죄송해요. 아, <웃음> 이따안 돼. 와. 나코야, 나 음. 이제 질문이 있어. 뭐에요? 나코 스테이크 시켰어요. 시켰죠. 시켰어요. 미리 어, 왔어요. 미리 어, 왔어. 아, 어, 아, 아, 이제 안 왔어. 바이바이. 아, 왔다. 여기 봐요. 나코 케이크 가져왔어. 갔어요. 갔어? 갔어요, 이놈. 빰빠밤. 스 아니, 뭐 어떻게. 봤어, 봤어. <웃음> 스테이크 왔나요? 안 <웃음> <그다음> 그 다음 아이스. 스테이크 이기밖에안 했잖아. 나스 아, 진짜? 어거수하고 아, 어? 있어. 가시아, 지금 하고 있어. 어? 어? 아, 진짜? 아하고 있어. 브이라이브 네, 아, 뭔데? 브이라이브 몰랐어, 지금. 아 지금 녹화 방송. 녹화 방송. 녹화 분송 녹화 아아 나 너무 아줌마처럼 나아줌이에요 아시다. 이번에, 저희는, 시청예요 태국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음. 아, 너무 음. 신났어요. <웃음>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저도. 응. 수디잠깐 그렇게 말하면 <말은> 뭐야요 <웃음> 아, 언니, 언니, 그러신 이렇게. 수디수디수디수 수영 수영 뭐요 수영, 야 아, 야요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영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사시한번 왔어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 여기 방 아,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어? 그리고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먹어도 돼요 그리고, 아니, 아니. 아니, 어, 그리고 아니, 먹고 싶은 거얘기해 아, 아, 그래. 진짜? 얘기해 그래. 그러면 오늘 돼지 파티 돼지 파티 돼지 <웃음> 파티 제도 <우리> 돼지 <웃음> 파티 웃기사실이 <목소리> 아니, 힙장옆에서코본척을좀 해봤거든요. 아, <목소리> 내가 코본척을에서 <웃음> 이랬어요, 옆에서. 근데 힙장이 옆에 돼지가 있어. <목소리> 진짜 돼. 지왜 돼. 아, 왜 아, 왜안 돼. 아, 왜안 돼. 한왜안 아, 아, 지금 이토리 같지 않아요? 아이도 언제 오시는나코매는 언제 오요 왜요? 이거 나코잖아요 이거 나코잖아왜 아, 언니 아, 왜요? 왜요? 나쁘요 언니 요즘에 진짜 이거를 <놀람> 많이 하니까 뭔가 나고 많이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민 m just a little bit m 체험만... like <웃음> 맞요민준주가빌려달라 <웃음> <막> 그랬어요 <웃음> 아니에요 <목소리> 아 여기서 산 거예요 언니? 아니 이거 아 받았어요. 어제 민지야 아, 민지야. 어쩐지 잘어울리더라 민지야. 약간 이거 최원한 분위기 잘못했네요 어. 근데 아, 이거 체원이 입은 거 많이 맞는데? 응. 아, 이거 아미던한츠아미도츠 스카서에서. 이거 아이들마츠. 아이들마츠. 좀 아마 달았을 아, 거예요. 아 좋네요. <목소리> 엄청 편한데요? 달아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엄청 늘어났거든요. 음. 이 저의 몸의 변천사를 함께한 친구예요. 아 진짜요? <웃음> 네, 저 나가 들었다고. <웃음> 어 영광이네요. 아, 맞아요. 영광이네요. <웃음> 스테이크 언제 와요? 오늘 한 개쯤 할것 같아요. 연소? 여기도 와요? 응. 오오그런같고 근데 아마 회비 가으니까한 개만 신경 쓰고 있는지 아요 히정이랑 음. 나코가 시킨 거 그럼 스테이크 갖고 오세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좋아요. 좋아요어진짜요 괜찮아요. 아요아요야 거짓말이야 아니아요괜찮아고맛있아아요 그러니까 그러아요그아요 괜찮아요. 괜도나요 괜찮아요. 랑찮아나괜찮아아요아요괜아요괜찮아아아요 뭐 하는 거예요? <웃음> 뭐 하는 지 모르겠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자. 바이 바이. 아. 그래. 잠깐만. 나 맨발인데. 머리 거를 신기해. 어, 다들 말하면 안됐다 됐다 완전 화려하네. 맨발? 맨발. 맨발. 맨발. 응. 하 어, 핑크 뭐라야 <웃음> 해되지 핑크, 뭐라 해야 되지? 진이. 핑크 브라운. 음, 브라운. 노란색. 노란색. 음, 노란색. 음, 진짜 청소 좀 멋있다. 하지. 네. 청소 좀하네요 <웃음> 네. <웃음> 하 이번 주도 외행하고아 띵부반띵부반 어머, 오마이갓, 어머, 어머, 어우 와, 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기머 어머, 어 어, 여기가마이가잡수셨는데어 스테이크 스테이키 어? 먹어도 돼요? 음, 음, 스테이크 불소자 <웃음> 스테이크 불소 <블루 도우자. 웃음> <스테이크 블루 도우자. 웃음> 헤이 맛있겠다 브라운기 맛있게 린즈 어? 어? 꼬 없어 아 나꼬야 인 이런거야 애교 애교 왜나고만 그렇게? 왜요? 왜요? 태그 애교 있잖아. 태국 애교? 태국 애교. 아, 그 애교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그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자요 멋있을까? 이게 그거예요, 노릇붕대 근데 있구나. 하나, 둘, 셋. 아니, 아무안먹도 돼. 진짜? 희우, 왜안먹어야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까 많이 먹었어. 소미야너좀 먹어. 아, 꼬미야. 너 많이 먹었어 아까 먹었어, 볶음밥. 아니, 그랬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소스가, 꼬미 이금몇시에어요 씹어요. 씹어요. 씹어요. 씹어요. 어요어요어요어요 씹어요. 씹어요. 요씹어 시. 씹어요. 씹어 진짜? 어요 씹어요. 씹어요. 씹어요. 씹어요. 씹아어 I don't know. 어요 근데... 걸려? 아니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진 o n t know. 야 오와. 오와. 맛있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응 먹방이 광배가 없다니 광배는 저기서 이미 먹고 있어요 응 어? 응. 이거 잠깐 먹어 많이 먹는다네요 어 근데 얘기밖에 응. 없으니까 아니 아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어너어 감사합니다 무좀 나와요 응? 낙낙죽죽 정말 그 스테이크가 끝난건아니겠지아 진짜 차가워서 소고기가 없는건 미인에... 아니겠죠? 설마 돼지만 응, 된다고요? 저어돼지 우리는 배연어돼지 소고기는 스톨드아웃아소소고기 소리도 음악 소고기 소리도 도음 소고기 이렇게 금반지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맨날 이런 멘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그래. 언제나 말했어. 맞아 맨날 맨날 같이 밥 먹을 때 얘기하거든요. 고기랑 참잘 어울려요. 땡냥. 고기랑 참잘 어울려요. <웃음> <웃음> 민규 진짜 튄다 완전 핑크야 어 진짜요? 저물 많이 빠졌야 이거 씹어봐 땡목만 씹어봐 가자 어. 하나 둘셋땡목만 같이 마실래?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모르겠어. 이번 주까지 입으면 <웃음> 참 좋았을텐데 그치? 아, 저 여러분한테 고백할 거 있어요. 그데 고백? 네. 고백? 아, 아, 아, 아, 고백? 고백? 와우. 기대하고 있는 게 중인데. 기대 기대. 아니야, 어머이가. <웃음> <웃음> 아니야, 난 거의 여러분과 못가질거 같잖아요. 내가 <웃음> 그러니까. 그냥 뭔가. 맞지?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이 그래? 머리색 만들려고 하루 일곱 번 지금 머리 감았어요. 아, 감았어. 조깐만 이건 그냥 아, 이거. 그냥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무 이거. 이거. 이거. 이나이이 나나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돼지, 돼가금돼아 진짜 머리속에 왜 온통 돼지 돼지밖에 없어. 처음 찍 진짜요. 한국말 진짜 많이 듣죠. 신기하네. 저 소감 말하는 거 보고 가끔 깜짝깜짝 놀네요. <웃음> 맞아요. 너무 자연스러워. 음. 음, 음. 아. 나코다 니 음. 또? <목소리> 사야나 이거 <진짜 목소리> 너한테 아. 아, 아, 나 아, 나한테 아니야? 아무도 알아. 나도 보기 아니 나도 기 아니야. 나도 보기 아나 아까 기 해달라고 니다 신부님. 어, 디스 야, 내가 이거 동생 매길 때 이렇게 매겼어오 마이 나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있으면 좋겠다 난 동생한테 그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야, 야, 재밌어. 빨리 차가야겠다. <웃음> 이, 이, 이. 저 브이라이브로 이제 해명이 이제. 아, 해명이 아니라 그거 이제. 동생한테 영상 편지하고. <웃음> 민지 동생 진짜 이쁜데. 응, 음, 응. 음. 이뻐. 아, 좋 응? 자기 이쁘다고? <웃음> 아니, 뭐 아니에요. 영상에서 <웃음> 브이라이브 하는 거제 꿈이었어. 음, 응, 어, 이거? 이었요 뭔가. 대회가고 응음 아래가서 컨셉도 음음 하고 아 맞아 진짜, 음 진짜 아이로 같지 않아? <웃음> 맞아 맞아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어세트 <웃음> 끝나고 갈바부친 사람 브로콜리 먹을그 <웃음> 음, 먹어도 돼요? <웃음> 먹어요? 나는 어? 좋아해 그냥, <웃음> 그냥, 그냥 먹어 또 먹어 요 언니 나는 좋아해 왜 여기서 신경쓰 아니 그니까 만약에 싫어하는 람이 있을 수 있어 아, 그냥 먹어. 미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그 아, 아, 어? 아, 미안. 내가 발금 밟고 있었이있 뭐라? 아거 신기하다. 이거 이거 신기하 이거 다 이거 이거 신다 이거 신기하다. 이 이거 이이다다 이거 신기신경은다 좋아하는아예뻐했귀여워이거 좋아. 아, 귀여워. 아, 재밌는데요? 아 잠깐만 이래서 브로콜리 냄새잖아 아 <웃음> 브로콜리 먹었으니까 브로콜리 <웃음> 냄새가 왔어 아니야, 근데 이치지않은 브로콜리 냄새 있잖아 뭐가 <웃음> 왔어? 아 체나가 아, <목소리가> 왔어 <목소리가> 아,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소름 돋았어 <웃음> 지금 혜유 마시면서 보고있어혜유이야려워요고 아직 누가요? <웃음> 안 돼, 자기도 꼭뽀야 때는 슬퍼요, <웃음> 알겠대. <야>! 아, 씨. 이거 완전한 거요 아, 왠지 <진짜>. 먼저 <웃음> 아, <에코더, 에이, 웃음> 마셔, 먼저 마셔, 먼저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마셔. <웃음> 아, <웃음> 아, 청소 좀 하지, 그만 좀 하지. 아, 진짜. <웃음> 아, 왠지. 야, 아, 안 되나봐요. 아, 아, 아, 니 머리끈 찾으라고 아, 그래. 그래. 다마셔 아, 아. 말, 아, 는려요 아. <웃음> 아, 아, 아. 감사해요. 그새 없어진다고 이거 어디 갔어요 여기? 어자어어디갔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아, 아 <웃음> 안녕하세요 아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나우 어우 이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이거 어우 어우 어 진짜 <웃음> 언니, <웃음> 우리, 아 진짜 친구었어 언니 언니 언니 왜 그런 사이 아니었어요왜 <웃음> 한집에 사는 사인데 이아 <웃음> 그러... 아, 귀여워 아, 야, 목돌이 뭐, 해주세요 아. 아, 아, 그래. 아, 진짜, 진짜. 이거 먹어도 돼요? 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응. 먹어도 되는 거아까 말로 해주세요 아, <웃음> <웃음> 애 e 이 l t 이 y r e q u i <웃음> 어, ㅋ ㅋ 솔직히 말해봐. 뭘 ㅋ ㅋ ㅋ 뭐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뭐야?! 솔직야 말해. u x заг 솔직히 말해! 봐를라어 Hey!!! 안녕 ㅋ ㅋ 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것 같은데 기 p 맞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어요 맛있어요?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마이크가... 아, 어, 아야야야, 주역도 이거예요. 아야야야, 주이에요 아야야야, 우요 네, 아아 아, 한거 아, 아, 아. 요 아, 그래요? 도 아야야야, 부르서뺏션쇼아니이아요 아, 네, 아, 오늘 마이크 아 마이크 체크하는데, 마이크, 마이 마이크, 오늘 마이크 체크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래요 그, 저는 그냥 아까까지 계속 아야야야 부르고 있어가지고, 거는 생각나는 게... 스팟라이트! Lightを... <웃음> 기억이 안 나서 불렀 근데 조용한데 보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 <웃음> 아, 자사가 정확히 보인다. 스팟라이트. 아, 진짜 <웃음> 밀크샷인 줄 알았어. <olsa>. 밀크샷. <웃음> <웃음> 갑자기 밀크샷? 수... 사쿠장 땡고벌적이어 언니 제발 지켜보고싶어요 제야 여러분 한다이 언니 우리 내일을 생각해요 언니 정말 안 끼세요 아 이거 진짜 음료수 다 마셔 다 마셔 다 마셔 지금 다들 오해하잖아요 언제 땜매 엄지가 말하 아니에요. 송님이 말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아아아이이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이거 새우 볶음밥 맛있, 맛있다는 얘기했어요? 와 진짜 에있어 진짜 맛있어나잘포기했어다 아, <웃음> <나에서> 말해? <웃음> 나의 분비. <공기. 웃음> 나의 순비. <심지어. 웃음> 아니 아런 기억. 어어어집 티. 어 이렇게 갑자기 조용할 거예요? 우리 특슨이야 은비 언니 언니. 은비 언니 있어? 은비 음, 뭐 하고 있어? 은비 언니 아마 마사지? 어? 은어 어? 벌써? 지금 시 반. 10시 반. 아직 30분 남았어. 25분 응. 남았어. 우리 이제 마사지 받을 <웃음> 거지. 저희 타이 아 마사지 받을 거예요. 어이 받는 사람? 짜요. 어? 너 받아? 나는, 난 그냥 타이. 타이? 어제? 저 그것도 배웠어요. 낭낭, 낭낭, 아, 낭낭은 <웃음> <래라는> 세 개, <웃음> 세 개, 바우바우, 랄랑하 아니야, 이야랭이 약하게? 세 아, <웃음> 아 <근데> 저... <웃음> 아니면 낭낭 <doesntarian. 웃음> <난 웃음> 난땅 아니, 그래 저희, 아니, 아니 마, 매니저님이 타임머신이 막집었넣고 막, 막, 막, 이렇게 아, <웃음> 엄청 세게 한다고, 아, 막, 그렇지. 알베리 거라고 우리 겁주셔가지고 우리 완전 살살 해달라고 했는데, 아, 나 너무 부드럽게 하시는 일이 <웃음> 어, <맞아. 웃음> 너무 땅속만 더 있어? 세게 먹고 싶어서, 아니, 이렇게 자꾸 사용했다니까요. <웃음> 영어로 할까 했는데 아참아참아아참아참아나아참아참나나아참나참나나아나나나 나. 나나. 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참아아 나코 나 진짜, 나 그거는... 맞아, 맞아, 진짜, 맞아, 니야 나코는 그거로벌한다는점요 맞아, 맞아, 맞아, 돌려보세요 되게 재밌는 연습해, 숙소에서도 네, 아, 해서, 어제도, 아니, 맞아, 어제도, 4일날에나코가 그만큼 나 좋아해, 주신... <웃음> <웃음> <웃음> 야, 너무, <웃음> 너무, 커, 나, 너무, 너무, 너무, 너 너무, 야나 너무, 너 너무, 아, 하나 어, 저 손은 턱대고 보여드릴까요? 노루궁뎅이아니요이니 네? 네? 아니, 이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감자 아니, 에요 아니, 아 아니,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감자 아니, 야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지니로니 아니, 아 <웃음> 뭐지? 일 뭐지? 이리. 노루, 노루, 노루 군데기 <웃음>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 노루 군데기 <웃음> 어귀여야다시한번이 <아니야>. <웃음> <빨리>. 노루 군데기 <웃음> 노루, <웃음> 노루 시리 기 노루 시 어, 노루 <웃음> 노루가 뭐지? 그거. 음. <웃음> <웃음> 그게 뭐야? 아리진짜노 이게 데기리 노루 노 군데기 있어? 노 디거가 거의 24개 수준이래요 미안해요. 콜리플라워 아니냐는데 맞아. 아, <웃음>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콜리 아니네, 맞아, 아, 진짜 뭐야? 어, 그아요짜 몰랐잖아. 리아리플라워예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플라워? 가리워 이거 봐. 아, 아, 가리, 야, 아니네. 식감이 노르홍뎅 버섯이 아니네. <웃음> 근데 그게 뭐예요노르궁이아 뭐예요? 아, 뭐예요? 아, 아, 진짜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노르궁댕이 무슨 시게 있어요? 계속 꺼로달래요아진짜아 진짜. 아, 진짜? 아, 노르궁댕이 보소시라는게 아, 아, 있어요? 몰라 얘가 어딨때요거 선생님꺼야 있어요 이건 아니지만 아! 아니 왜보여는데 아니 어떤 분이 아 우리 이거 v 앱 초반때 저희 데뷔 초반장 항상 있던 제끼이네요민주은나침 없어 아니에요 그럼 웃기지 아, 말라고 웃지 말라고 웃다 보인다고 빨리들이 언니 이가 어쩔 수 없어요 오마이갓 오, 슬나요 <웃음> 갑자기 왜나있다고 아, <웃음> 있어 봐봐 그렇지. 아, 너희랑, 너희랑 뭐, 처음에 는 재미없어? 아니요 에 아니 왜내 오마이갓 언니 제발요 연습할 때 자주 하는 말. 노 어, 어, 제발 제발 제발 같다. 그, 맨날 어, 이 제발 제발 제야다 났어. <웃음> 어, <야, 달랐어. 웃음> 어, 맞아. 어찌 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음, 진짜 네. 제발. 보기 거야 내이 n 내이 e i 이 O'Neill. I k n o 스 y 이 뭐지 우리 무슨 무슨 t 이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저 어제 생방했어요. 아, 아 어제 오지? 생방했어요. 아, 어제 같이 있던 거. 맞아요. 응? 하는 다들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면안 <웃음> 아니, 야 내가 아니, 어제 생방했는데나 대신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거냐요 아, 저 대신 다른, 우리 언니가 방금. 아, 어짜 알고 있었다. 거짓말. 아니, 알고 있어 방금 내가 말했어 진짜로 생각 한거 알고. 아니, 아니, <웃음> 왜냐면, 왜냐면 너랑 어제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거아니요 <웃음> 미안 <웃음> <웃음> 맞아요 미안 <웃음> 이렇게 모니터링을안 해줘요 멤버들이 아, 아, 난 맞아, 열심히 너. 하는데 봤어 봤어아어 봤어 음, 좀 봤어 아도봤아요맞아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해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어요 아나멘탈이셨죠유진이 잘했어 저 멘탈 열심히 하죠 맞아 에? 에? <웃음> 이거 너무 좋아. 에? 에? 에? 에? 이아 에? 에? 응? 어, 그만? 어, 아, <웃음> 아, 진짜 좋아 <웃음> 아 진짜로 오늘 청소 좀 하지가 언니 되게 하하시인가 봐요 <목소리> 응. 아 진짜 아. 다 진짜, 청소 좀 하지야. 응, 진짜 최근 브이라이브 언니 언니가 맞아. 독점했어요. 축하해요. 네. 깔 좋은 거예요. 어, 랜드마크. 랜드마크. 고마워. 그럼. <웃음> <부르마. 웃음> 언니 <웃음> 그거 알죠? <웃음> 언니. 랜드마크? <웃음> 탄사, 탄사. 아 이거 진짜 제어고 진짜. 진발요 근데 진짜 진짜요? 많이 보신다. 진짜 이시나봐요안 조리세요? 아까 24만, 지금 25만 9천? 아, 우리가, 우리가 다 깨운 거지? 우리, 우리 역대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 역대 베스트. 아, 진짜? 그거 아닌가? 아니. 아름다워? <웃음> 아, 아름다워? 아, you love know, I d 몰라, 몰라, 몰라, 지금 한게 신났어요 여러분 왔어요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땡고만 맞아 자회사 파마해야 되 아니 기대치 없이 똑치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 타이완에서 파지 파지 뿌어야지 파지. 파지해야지 파지. 파지. 파지. 파지. 파지. 아, 보다 크네. 아, <웃음> 아, 아, 멋있다. 이거 누가 먹었어요? 아, 아, 이거, 이거 내가 준거짓말진짜야진짜요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이거 다사쿠짱이 <살구탕이> 신나서. <웃음> 아, 나어요난 <난다> <웃음> 이거 하나만 들고 왔거든 그러니까 너다들거운 거야. 언니 뭐해요 <웃음> 오늘 파티니까. 파티. 나케이는왜어요나 코언니 어나케이어요어요 콘디 케어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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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 김, 김. 맞아 자신감을 가져야 민주 얼굴밖에 안 보이네요 아, 저이 바스 정든 근데, <목소리도> 민주야 언니가 자, 거 같아요 민주야야민가져어 가져라 민 가져라 언니 야 빨리 저 따라갈게요 알이 같이하기는 같이하기 알바이 알바이 같이가기는 고생했어요 언니 야 네, 너네만 트리퍼 좀 가져갈게 래 트리퍼 무슨 어, 어. 맨발로 왔어 나 왔어 거기 가요 그러면 이거하겠나들 그럼 도 <웃음> 이제 <웃음> 주무셔야죠 자야지 <웃음> 위치, 자, 응. 자기들 마사지받으려고 <웃음> 가는 거면서 <웃음> 우리는. 거짓말쟁이들. 27만이에요. <웃음> 아, 왜? 이 <웃음> 아, 방금 그 소리. 야 이상했어요. 미안해. 진짜. <웃음> 안 들은 척 해줘요. 안진 너무 이뻐라고 하셨어요. 아, 누구예요? <웃음> 어, 누구예요? 그런 댓글. 방송되는 <웃음> <유진이 웃음> 김에 속눈썹도 가지지 않아요? 안 돼, 안 돼. 방송 불가예요. 아직 그 정도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우리 사이에 있는 거야? I d 민나 t know. I 진짜 오랜만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 o w I don't know. I d 이 n t 이 n o w I don't <웃음> 네, 저희니 네, 아, 네,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그 아니, 아어아 약간 니나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까아무 약간 아니, 받아가아고 네. 저도 아니, 아다 <웃음> <잤어요? 잤어요? 웃음> 아, 너무 감동이었어 슬로우웜 슬 너무 감동이었어그 기쁨이 참아에서감동이였헤어나지아 그 되겠다. 되겠다. 아, 나... <웃음> <웃음> 아, 우리 끝내야겠다 안되겠다 어나 여러분 우리 아이즈 굿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지금 아, 입고 아, 나왔습니다 진짜 이아이 이거 진짜 이거 근데 이뻐요 그래, 아니, 저 이거 맨날 입고 아니 우리처럼 굿즈 잘배우는사람이있어니 우리 진짜 맨날 입고 아니 입는 것도 있는데 우리 가방에 하나씩 뭐가 달려 아, 아, 아, 있어. 있어. 있어? 나 가방이 달려 아, 아, 있어 달라졌어 에코백 달았어요. 심지어 에코백도 아이존 에코백이야. 아이존 에코백 좋아해. 우리 보조 배터리도 드잖아 보조 배터리 아이존도 신규 컨셉 보 하나씩 아이 아이 아이존 달려 있어. 하나씩 나 아이존 있어. 나 오늘도 헤어링을 딱. 아유, 아유, 아, 우리 장 네. <웃음> <참사랑이라고 순환했네요>. 참사랑이 너무 다양해요. 제가 언니 겁니다. 최영진 참사랑이라고 수나 했네요. 참사랑이 아니야, 참사랑 아니야. 참사랑 맞지, 맞지 맞는데 참사랑 유지현 님 하는 거 있잖아요. 어,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까 안 들으면 어, 참사랑으로 어, 참사랑으로, 어, 참사랑으로 어, 왔어요. 그니까 참사랑이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참사랑. 어, 그거 완전 귀엽지 않아요 그건 고작은 거. 어, 맞아. 저거잘 알고 왔잖아요. 오늘 태국 그 봤잖아요. 했을 때 우리 꿈꾸던 했을 때그 작은 거 끼셨어요. 작은 음, 음, 음.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래서 나는 자기 뭔가 뭐,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하고 맞아 뭐 <웃음> 아, 하죠?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진짜 게하고 있었어. 진짜 진짜 이만한 작은 거들고 이렇게 하무거요 아니야. 뭐라고 아, 아, 그요그 그리고 윌리 like 라이크할때가 응. 이제 플래시 라이트를 켜주셨어요. 아, 예, 저 이거, 월평 맞거저저이걸로 아. 나도 어 이거, 다 하나 거요 이거, 다 <웃음> 하나 거 이거, 이거, 야 나도 거. 야 나도. <웃음> 아, <웃음> 진짜 진짜로 아니, 이거 그래. 처음 연습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보컬 레슨 봤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저 그때 그막 삼성 그 바지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청바지로 갈려고올라가지고 플래시라이크로 했더니. 아, 진짜. 어, 저도 첫평가가 이거였었는데. 아, 그래? 네. 야, 원래 편가 얘기하시면 안이 아, 왜? 아, 한아한 언니, 그 때. 오케이, 오케이. 아, 원래 없는 거지. 어, 하나, 하나. 아니, 셋이 마음을 해야 돼, 진짜. 맞아, 맞아. 진짜. 여러분도 주무셔야 죠 이제. 한국 한국 그 시간 한국 한국 한국 시간 한국, 한국. 시 완전 었잖아요 뭐죠? 지금 한한 시쯤 되지 않았어요. 한시안니다 언니, 언니 아 언니래. 여러분 언니 너무 친근해. 빨리 두고 셔야죠 오늘 마무리 최선 해주세요.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 빨리빨리 마무리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존 이팅 파팅! 아이선 드디어 사를 하게 됐네요 했잖아요 이미 아! 했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웃음>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잘자 안녕 잘자. 잘자. 잘자요 아빠